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로고스가 계시느니라. 태초라는 거는 천지 창조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태초는요. 천지 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두 분이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다른 분의 말씀인가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지혜를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하, 한 분이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 진리, 이제 잠원식으로 말하면 지혜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된 바 되었으니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로, 말씀이 없이,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질, 진리가 사실은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사람들한테 빛을 준다는 게빛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뭘알 수가 없죠. 태양이 떠야, 빛이 떠야 사물이 보여요. 빛이라는 건요 천지분간을 하게 해주는 거고 지식을 주는 거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청명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빛이 어둠 안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런데 어두운 이 백성들이 그 빛을 못 알아보더라.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그참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빛이 사람에게서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 아무도 이제 이런 요한 복음의 이런 입장은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고 계신 거죠 여기 제가 예전에 요한 복음 강의할 때 요한의 이 구절은 다 뺐어요 그건 요한 입장이라 예수님 입장만 전달하고 싶어서 기존 요한 복음 강의 유튜브에서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사도들은 다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셨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자에 해당되시는데 그 성자 그리스도는 사실은 성부 안에 계시던 진리 자체였다. 그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말하고 웃고 떠드는 진리가 예수님이었다라고 보신 거죠. 진리의 화신이다.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요. 그렇게 봤어요. 거기에 아주 집약된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건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요. 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요.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전체 스토리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